어문대 제한은 얼마씩이에요? 어떤 거예요? 요거 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 입니다 아, 오늘 찾은 곳은 신진도항 이에요 아, 방문일은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 이고요 제가 여기를 갑자기 오게 됐어요 어, 이 전날 제가 농락 카페를 보다가 이 대화가 많이 잡힌다는 그런 글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안에 있는 신진도항에 이제 대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신진도항에 대학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좀 살펴보고 또 가격대는 얼마인지 알아보러 이 항구에 왔습니다 지금 임시위판장이 저기 멀리 보이죠 네, 저, 저 부분이 임시위판장입니다 경매는 몇 시에 있어요? 지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9시 경매, 11시 경매, 3시 경매 아, 세번에요 오늘 대화 보러 왔는데요 일단 구경 좀하려고요 아, 끝까지 가야돼요 네, 11시 경매 그래서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위판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 전쟁터 같은 곳이 바로 이 위판장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깔려 있는데 대부분 다 대화입니다 정말 대화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 하죠 양이 저 끝까지 다대하요 노란색은 다 대하라고 보시면돼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뭐 큰거 작은거 섞여 있고 숫대야 암대야 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국에서 거의 다 수, 어, 휩쓸어 간대요 수입을 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격이 예,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도 많이 잡혀요 근데 갑오징어는 잘 자란 것부터 해서 조금 큼지막한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잡혀서 이제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대하들을 보면은 굉장히 선도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상차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대형 그물에서 잡힌 것들은 이렇게 파지가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좀 작은 배에서 잡는 그 자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모양 그대로가 잘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뭐어류들도 있어요. 뭐 광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요 병어도 있고.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구색이 좀 갖춰져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쪽으로 다시 이제 와가지고요. 이제 가격을 조금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많은 대화가 있는데 과연 얼마에 판매할지. 아, 그리고 이제 꽃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꽃게가 키로에 만 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고요. 대부분 암꽃게가 이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로운 건물이에요 예전에 그 앞에 천막 쳤던 그런 곳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또 새로운 건물에 다 입점들 해 있었습니다 오징어는 5만원 부터 래요 나는뭐 10만원 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마른 오징어가 비싸요 이거는, 안지 부른 거 먹으면 살지 마세요. 물뿌렸어요물뿌렸 없다고. 이거는, 이거는 만 오천 원인 이거는 파예요. 파. 이건 홍어. 바보지가 이거 있잖아요. 먼데가, 4만 원. 네, 그래서 암때한인데 크기가 굉장히 좋긴 한데 너무 비싸네요 키로 4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운데 대안은 얼마씩이에요? 요거 가운데 거. 2만 5천원이요? 2만 5천원? 이건 숫자왕 이건 암 따왕 이건 파디 1만 5천원 사실은 암 따왕 네 제가 알아보고 온 거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둘러봐야겠죠? 꽃게는 보통 1만 15,000원이에요. 여잘 자란 횟감 병어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개류가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키조개도 있고 요즘 철인 또 홍가리비도 있고 어, 소라, 동주 그리고 백합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류 같은거 판매하는 데는 보통게 모듬으로 해서 뭐 얼마어치 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2만원어치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얘 네, 비싸요 백합이에서 비싸요 자 여기서 이제 백생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리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부다 수입산이에요. 이렇게 이제 원산지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데도 있고 벽에다 붙여놓으신 분도 있어요. 어, 거기 보면 이제 중국산, 일본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어시장, 작은 어시장이래도 어, 이렇게 수입산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0천 원. 예, 그만 그런 거예요. 한참 걸려. 엄마 이거 갖고 가셔 가전도깨끗 취해드려 갑오징어가 그러면 네, 갑오징어에요 갑오징어 어떻게 해요 갑오징어 키로에 만 오천 원이요 여기 키로 몇 마리 돼요 몇 네. 마리 손발 가요 그럼두 마리 가면 돼요 만원만 원이지만 저만 원이지만 지금 키 쪽에 손질하고 계시죠? 아, 이제 저게 큰 조개는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도 요것도다 손질을 해주세요 2kg 넘었어요. 어? 예, 예, 예. 네, 신진도항의 오징어는 냉동오징어밖에 없습니다. 네, 갑오징어 고르실 때는 좀잘 자란 것보다는 그나마 아, 그중에서 큰 거를 좀 고르시는 게좀더 낫습니다. 네, 가리비 일본산인들고 25,000원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에요. 헝가리비도 1kg에 만 원이네요. 네, 양식 광어 같은 경우는 1kg에 이제 3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해삼인데 요즘 해삼 귀해요. 얼마요 그러니까 해삼 500g이냐. 500g에 2만 원. 500g에 킬로에 4만 원이라는 얘기. 요즘 이제 새삼이 좀 비싼 편이에요. 여기 아구 얼마씩? 안마를 만 오천 원에. 거 여기 한거 여기 2만원 되고. 2만 원? 한거2만 원? 2만 오천? 이만 오만 원? 저 대아는 <대안은> 얼마씩이에요? 대아 에 3만 원이요. 에 3만 원. 네, 점포마다 가격이 좀 살짝 달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신진항에 오시는 분이라면 예, 전체적으로 잘 물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가격 차이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28일자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태안에 있는 곳이니까. 신진항 사진도 올라와 있고 봤더니 어제보다는 비싸요. 18,000원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바로 예약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제가 1시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최대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4시 10분이래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정이 없었던 백사장 어시장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근처에 또 몽산포 어시장도 있죠. 그래서 몽산포 어시장 같이 해가지고, 백사장 어시장과 몽산포 어시장은 제가 아, 다른 영상으로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어시장 두 군데 구경을 하고, 어, 다시 예약해 놓은 거 받으러 갔습니다. 예약한 거 찾으러 왔거든요. 푸박스요 푸드박스로 예약했어요 지금 이렇게 수령해가려고 네. 어, 하는 것 되게 네, 모아놓은 맞아요. 것 같아요 보통 택배로 많이 이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연산 대하 2kg를 주문을 했고 3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진동항 대하 많이 잡힌다는 거 보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신진도에서, 그 산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뭐 카페라, 네이버 카페라던가 아니면 밴드 같은 곳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점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매해 가지고 왔고요. 요거, 암대와 숯대와 흰다리 새우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봬요